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치토스치킨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려고 치즈볼도 준비하고 어, 빨라서 먹을려고 마요네즈랑 해불닭소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물라흠 <목소리> 무스물라히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알함드 u l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 치토스 치킨 만들어서 먹는 것부터 그냥 치킨 사서 먹는 거 훨씬 나요. 아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